이 옷을 이 모양 그대로 하는데 조금 어깨도 좀 올리고 어깨도 한 3cm 정도 올리고 이 요크도 한 5cm, 4cm 정도씩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4cm, 이쪽에 4cm 이거 원단이 새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머니는 좀 살려가지고 이 옷하고 같이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최대한 똑같이 근데 괜찮거든요 이 주머니를 없애버리면 원단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는 채에 살리고 살려서 이 앞판을 그대로 살리고 뒷판도 살리고 이 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품도 너무 크니까 이렇게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얇개도 한 2cm 정도 1 5 c m 정도 이쪽은 한 1.5cm 정도 여기 암홀 진동은 그대로 할겁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가 지금 있잖아요 이 주머니를 제하면 원단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주머니 살리고 주머니는 그대로 좀 살려주고 이 밑부분도 암마이 쪽은 그대로 다 살릴겁니다 살려가지고 요놈에 맞게끔 재단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2cm, 2cm니까, 4cm니까, 시접을 주면 1cm만, 1cm만 잘라내면 되겠죠. 들 끼워내야 되겠죠. 뒤판 자른 만큼 앞 판도 잘라냅니다. 판, 앞판, 뒷판, 뒷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앞판은 그대로 똑같이 잘겠습니다앞 요크, 뒤 요크. 이런 식으로 되면은 뒤판이 되는 거죠. 이 앞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잘라서 넘어 붙이면 되겠죠. 앞판 요크, 뒤판 요크. 뒤판, 중간꺼, 앞판 앞판, 뒷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쪽에서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한쪽에 잘 모셔 놓고요 뜯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리를 지금 떼내고 있습니다. 혹시 예리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달아볼까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안 떼내고는 이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기장에서 줄어드니까. 안 떼내고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애기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실밥을 뜯어야 되겠죠? 지금 앞판은 앞판대로 지금 분리가 됐죠? 앞판 분리됐고, 이건 뒷판이죠 계단할 때 잘해야 될 텐데요. 최대한 우라와 기장은 그대로, 이 기장의 모습은 살렸으면 좋겠죠? 살려서 계단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몸판에다 한번 그려보고있습니다 그려서 자르는 방향으로, 우라는 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 위치가 표시가 되야 되겠죠. 위치 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요크로 잘라내지 않고 통짜로 하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맞아야 되겠죠? 지금 완성선이 어딥니까? 이게 지금 반축구멍이 여기가 지금 한 2인치 정도 들어갔네요. 2인치 정도? 이렇게 맞죠? 이건 이제 데키 패턴이니까. 아까 이건 시접을 줬나요? 아, 이건 시접을준것 같은데요? 주머니가 이렇게 간다는 얘긴데요. 그렇 그렇게 가면 또 너무 위로 가는데. 주머니가 암홀 밑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밑 쯤이면은 지금 주머니가 그래도 좀 위로 붙는데요 지금 주머니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암을 위로 올라가면 주머니도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암을 이렇게 재단하겠습니다. 한번더 내려볼게요 이정도?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뒤판도 재단할 경우 똑같이 해야 되겠죠? 기장은? 트해야 되겠죠? 어, 위쪽이 안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데 안나오니까 이건 소매에서 잘라내가지고 소매는 다른 천을 대보고 있습니다 다른 천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자은 전체적으로 5cm를 주겠습니다. 완성사이고요. 그럼 단축구멍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단축구멍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잘라내도. 판은 일단 나왔습니다. 앞판 요크만 위에만 나오면 되겠죠. 네, 이게 나올 때가 없죠. 지금 앞판에서. 그래서 소매에서 이걸 잘라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양까지까지 여 줘야 되좋죠듯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도. 9cm 10cm 9cm 10.5cm 이렇게 똑같이 접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옷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이걸 터들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이제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저는은머니이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해도 되겠죠. 뒷판 여기는 품은좀 줄여도 됩니다. 이건. 근데 이쪽이 어깨 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깨 쪽을 이걸 집어넣어서 위에 치를 잘라가지고 레프터 달아도 되겠죠. 이렇게 박으면서 쓰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러 가지고, 겠 습니다. 잘보 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 을 형광 색 으로 했 습니다. 원 래는 같은 색깔 로 해야 되 겠죠？똑같 은색 으로 근데 형광 색 으로 해도, 그이괜찮을것같 습니다. 우라 는 안쪽 으로 집어넣 으라 그랬 죠. 나중 에몸판 하고 똑같이 잘라야 되 니까. 그거는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자, <목소리> 맥은, 여리는 나중에 맞춰서 더 잘라내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 우라는 나중에 따로 이용되니까요. 네?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좀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예 쉽게 보이게 잘 보이라고 일부러 색깔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라는 또 따로 해가지고 몸판하고 같이 떼내면 되겠죠. 네? 이걸를 박아가지고 크게 박아서 원판하고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가 너무 밋밋해서 이 심지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고리서 여기는 무접착이고 이건 접착 심지입니다. 접착 심지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조금 빡빡해죠. 다른 오라를 넣어도 되겠다 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게저 안으로 닫아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어깨를 붙였는데 좀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떼어낸 애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은 붙이고 소에 달고 지만 박으면은 완성되겠죠 이게 지금 판인데요 원판인데 그래도 바알인데 겨울에 한 겨울에도 입고 봄 가을에 입는 옷인데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지를 지금 여기 패딩을 여기 부속 가게 가면 있습니다 부속 파는 데 가면 이게 한3 원수 정도 되는데요. 여기 접착식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아이롱으로 붙여주면 이게 붙습니다 이게 스팀을 주면 밀지 말고 위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리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이제 소매물만 닿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띄어낸 그 라이나 있었잖아요. 안에 치. 솜 달린 거. 그래서 그걸로 소매를 달려고 소매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암홀이 얼마나 가는가 보겠습니다. 암홀이 얼마 정도 되냐. 가운데 표시를 하고. 표시하고 10일 반 정도 되네요 시작까지 해서 10일 반 송해를 만들어볼까 맞죠? 이 암호라고 이 암호라고 이게 일로 달려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달리는 것이죠 이암홀라고 소매 암홀라고 몸판 암홀라고 같이 맞이하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한 6인치 정도만 나오는데 6인치 지금 여기서 다트를 접어서 그되는데 12인치 이런 폭만 최대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쪽은 맞아야 되겠죠? 맞네요. 내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앞판이 두 개. 이두 개를 놓는 것은 앞판이라는 겁니다. 본그 소매에서 떼어낸 이게 소매거든요. 이 그래서 이것을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5mm 정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도 이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박아넘기려고요 그러면은 더모양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몸판하고 여기도 이 색깔이고 몸판하고 하면 같이 매치가 되겠죠 주머니도 하나 생겼네요 연필꽂이도 하면 돼요 네. 뒷판인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박아넘겨주면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옷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지금 안에다가 박았습니다. 소매를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그 앞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으려고요. 소매 달고 여기만 박으면 되겠죠. 먼저 어깨를 박아주고요. 몇개를 먼저 박아주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박아주겠습니다. 앞판하고 어깨를 먼저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리만 닳으면 되니까요. 최대한 쉽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밑단철도 최대한 좀 쉽게끔 접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게 좀 앞판이잖아요, 앞판. 소물 넣어두니까 좀 두툼하네요. 이 예, 낫지 두개 들어가는 데가 앞판이라 그랬죠. 잘 맞습니다, 이렇게. 위, 위태치는 당겨주고, 위치는 이어주고. 1 센치로 박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얘기가 이거 맞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치는좀 넣어준 듯 하면서 밑에 치는 이렇게 당겨주면서 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듯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줘야만이 밀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에다 지금 힘을 줬잖아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가위치를 넣어줘야겠죠 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정석대로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박아버려도 되겠죠. 왜 이렇게 박는지는 조금 있다 보면 아는데. 쳐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오버룩을 안치고 바로 해버렸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이 여기. 여기서 똑같이 재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재서 그러니까 여기가 완성상이죠 이거는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은 이렇게 했을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오버룩을 쳤습니다 이쪽에도 오버룩을 쳐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깜빡. 반대로 이렇게 꺾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이 조금 형태가 좀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가위집을 놔주고 딱 맞춰서 5mm 정도 되게끔 여기서 시작합니다. 꺼어진 대로, 꺾어진 대로 가면 되겠죠? 맞춰보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가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여기 시접 처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집어넣고 거의 모양이 갇혀갑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또 다시 가도있죠 이건 안쪽으로 이렇게 단추를 말아야 되겠 그죠? 뭔가 뭐 잠바는 거의 안 이렇게 오픈하고 다니지, 이렇게 다니지, 거의 뭐 이렇게 잠그고 다닐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소매 비주얼을 살려가지고 그대로 했고, 이것은 안에 있는 내피를 잘라다가 원단 부족해서 여기다 소매를 달았습니다. 주머니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살렸고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주머니 살렸고 안마의 살렸고 앱이 그대로 살렸고 그래서 이제 기장도 잘라냈고 뒤에는 너무 붕뜨는것 같아서 봉해버렸습니다 봉했고 지금 입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바바리 히분을 조금 내야 되겠죠 바바리에 깃을 딱 세우고 깃을 내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깃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렇게 단추를 잠금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다 근데 잠바 같은 경우는 잘안 잠구잖아요. 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최대한의 그 원단을 그 원단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하기 쉽게끔. 정석을 무시한 그 방법. 정석 같은, 정석을 무시한 정석 같은 방법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